76. 4월 15일 월요일 76. 4월 15일 월요일 식당에서 전화로 예약 식당에서 전화로 예약 거기 주차 가능합니까? 거기 주차 가능합니까? 네, 가네 가능합니다. 조용하고 창가 자리로 부탁합니다. 조용하고 창가 자리로 부탁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거기, 거기. 주, 차, 주차. 조용하다, 조용하다. 창문, 창문.